요즘에 한국의 그 오징어 넷플릭스 드라마 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 정말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오징어 게임 봤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재밌다 근데 저는 아직은 보지 못했는데 이제 봐야겠습니다 이제 보고 나서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가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역대 최고 인기 드라마가 될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이 아 그냥 좀 인기 있나 보다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될 정도면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어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가 테드 서렌도스라고 하죠 그래서 어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에서 복스미디어 주최 코드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내용이 45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시 이후에 미국 등 66개국에서 넷플릭스 인기순위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런데 이서란도스 CEO가 뭐라고 했냐면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넷플릭스 컨텐츠 중 최고 인기 시리즈로 평가받는 프랑스 드라마 리팽 보다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비영어권에서는 프랑스 드라마가 제일 인기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전세계 비영어권 프로그램 중 인기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영어권 드라마를 포함해서 이제 영어권 포함 해서 전체에요 역대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도 될수 있다 이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지금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하면 브리저튼이 있거든요. 이거 한 번씩도 다 보셨죠? 이 드라마가 정말 인기가 높은데 이것보다도 더 인기가 높은 드라마가 될수 있다고 하니까 오징어 게임 반드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 그리고 왜 넷플릭스 공동 CEO면서 창립자죠 리드 헤이스팅스 리드 헤이스팅스도 인스타그램에다가 오징어 게임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입는 그 초록색 트레이닝복, 운동복 있잖아요. 그거 입고 본인이 457번 게임 참가자임을 인증하면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갖고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드라마가 인기도 있,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세계 각국에서 이거를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그 밈이라고 해서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장면 같은 거를 어떤 자기네 그 나라의 어떤 일정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보면 왜 제가 보진 않았지만 숨바꼭질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보트라고 해야 되나? 여자 아이 모양의 로보트가 등장하는데 그 모양을 갖다가 어, 자, 자신들의 나라에 그 시내 중심가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밈이죠 실제로 설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들을 아마 저 인형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글을 올리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걸 보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징어 게임에 달고나 먹는 장면이 나오나 봐요 이정재 배우가 이제 먹는 장면이 나오는가 본데 이게 틱톡에서 그래서 이 달고나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거 먹는 영상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인기 조회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달고나 저희 뽑기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틱톡 이용자 한 명이 그 달고나 만든 레시피를 공유했는데 그래서 이 영상이 정말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레시피 보면요. 설탕 한 큰술, 베이킹 소다 약간. 설탕을 약한 불에 올려 액체가 될 때까지 저어준다. 그런 다음 약간의 베이킹 소다를 넣는다. 양피지에 혼합물을 붓고 20초 동안 그대로 둔다. 마지막으로 쿠키 커터로 살짝 눌러 모양을 잡아준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전세계 틱톡 이용자들이 달고나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소개하는 또 다른 동영상이 뭐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각자의 노, 노하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뭐, 그걸 레시피를 찍은 동영상, 아니면 도전하는 동영상, 이런 동영상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런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곳에서 이런 지금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서, 오징어게임의 이 광풍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